이거 알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 거잖아요. 무치기 하고, 비겁하고. 엄 목이 팍팍 막히는 조합이에요. 지금은 1시 반이고요 비도 그치고 땅이 좀 마르기 시작해서 밥풀이랑 산책을 다녀오려고요 제가 지금 살짝 근육통이 와가지고 근력운동은 못할 것 같고 오늘은 밥풀이 산책하는 걸로 운동을 마치려고요 밖이 조금 추워가지고 그 위에 옷 하나 더 입고 다닐요 지금 시간은 6시 53분이고요. 저 내일 시험이어가지고 간단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또 바로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 남은 컵누들 매콤 찜닭만 먹을 거예요. 계란이랑 닭가슴살 넣었어요. 시리아 타이머 12분. 음... Mm.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너무 추천해 드리고 싶은 메뉴 다음에 아, 이거 진짜 꼭 만들어 보세요 너무 맛있어 롯배급인것 같은데? 여는 4시 57분이고 지금 오제제라는 맛집을 갈 건데 거기는 5시부터 웨이팅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먼저 가서 웨이팅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바로 나가려고요 이렇게 입고 다녀올게요 안녕 양지도 먹어도 돼서 저 이거 여러분, 지금은 2시 36분이고, 저 이제 월간 카페 촬영하러 삼청동에 갔다가 오려고요 <웃음> 아우, 시끄러워. 언니들이랑 갈 거라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갑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벚꽃맛, <목소리> 있다안느끼워지다 음, <느껴야지. 목소리> <목소리> 스킨 음음 먹어봐이거 음, 진짜 맛있네. 그때 맛있어? 응. 근데 이거보다 이게 오히려 더 맛있어. 맛있겠다. 응. 면은 제가 전에 사놓고 까먹은 건지 아니면 엄마가 사다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맛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공하 어리긴하다. 인식점한 거는 되긴 한데. 그리 간단하게 족발 해가지고 쌈 싸서 먹을 거예요.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돼가지고. 그리고 1분 30분 김치 음! 이거 칼로리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